음, 생각을 말아요. 지나간 일들을 음, 그리워 말아요. 떠나갈 님인데 꽃잎은 시들여 슬퍼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다시 피울 것 서로 그네는 음 어디로 갈까요 임 찾는 하얀 나비 꽃잎은 시들어 슬퍼하지 다시 필걸 서러워 말아요. 꽃잎은 来去